신문자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다음달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이구야 <웃음> 축하합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 부모님의 모국어가 갑자기 툭 튀어나올까 걱정이 됩니다 어디 계셔요? 그래 마이크 한번 받아보세요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다 목소리가 감기 걸려가지고 <웃음> 바리톤이시네요 <웃음> 네, 서울 사는 조은이라고 합니다. 음. 네. 다음 달에 다음 달 언제 결혼하세요? 1 2일이요 오늘은 누구랑 오셨어요? 오늘 저희 동생하고 부모님하고 같이 왔어요. 동생하고 부모님하고요. 친엄마. <웃음> 네. 네. 네. 친아빠. 아, 친아빠. 네. 오케이 좋아요. 아. <웃음> 사랑의 유효 기간이 끝난 후에 우리 조은님의 모국안 좋은 모국어가 튀어나올까 걱정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남자 되시는 분의 그게 그럴까 걱정이라는 거예요? 제 안에 있는 그 부모님에 대한 모국어가 오빠한테 튀어나올까봐 지금은 음. 되게 좋은데. 음, 그럼 네. 본인이 좀 어, 모국어가 조금 이렇게 좀. 안 좋다는 걸 엄마, 아빠 앞에서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어. <웃음> 그런 거죠, 지금. 어떤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엄마, 아빠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지금 이 순간. <웃음> <웃음>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아, 그래요. 아, 그래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제가 보기에 90% 이상의 가정은 좋은 모국어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거, 그 90%의 거의 99%의 가정은 이렇게 가족끼리 이런 모임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엄마, 아버지로부터 좀안 좋은 모국어의 영향을 받았다고 엄마, 아빠 앞에서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안 좋은 모국어를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아주 이례적으로 매우 드문, 괜찮은 컨디션이기도 하고 부모님과 가족과의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어떻게든 말을 엮어 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웃음> <웃음> 좀 분위기라도 동일이라도 좀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표정이 어떤지 아세요? 말은 씨아주 그냥. 아 어떻게든 엮어서 들어가는구만 아주. 그냥. 엄마 아버지하고 어떤 조금 불편한 모국어를 받은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탁 어떤 뭐 이렇게 공격적인 말투가 있어요 어떤 말투가 있어요 우리 조은 님은 이렇게 좀 칭찬 저를 배려하는 느낌 이 조금 안들 때도 있고 부모님이 네. 아 그래요 큰 딸이에요 네. 그럼 엄마 아빠가 좀 중압감을 줬어요 네가 잘해야 된다 중학감은 아닌데 제 스스로 아. 그렇게 느끼는 경우도 음, 그럼 네. 엄마 아빠는 결국 지금 잘못이 없는데 <웃음> 아. 어, 근데 본인 스스로 그걸 느낀 거예요? 네. 아 내가 잘해야 된다? 네아 그래요 조금 더 격려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 아 이럴 때는 좀 선생님 이 말씀하시는 좀 예쁘게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아,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하시니까 어른이 되고 나서도 있었어요? 네 어른이 네. 되고 나서도? 네. 네. 아. 본인 스스로 그 중압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좀더 그러신 게 많은 것 같아요. 부모님 직장을 제가 보면서 제가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 부모님 좋죠. 직장을 보면서 내가 더 잘해야겠다는 네, 생각. 부모님 그... 하시는 일을 보면서. 부모님이 어떤 일을 혹시? 그냥 뭐 조그맣게 교회 하시는데. 아 교회를 한다라는 표현은 처음 듣네요. <웃음> 야 살아있네 살아있어 부모님이 교회한다 살아있네 야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부모님이 교회를 한다 이, 이런 느낌은 지금 제가 처음이거든요 저는 지금 부모님이 하는 일을 보면서 내가 뭘 잘해야 된다고 라 했을 때 공무원이신가? 선생님인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죠? 교회를 한다라고는 이게 말에 어감이 잘 맞지가 않는데 음 그래요 음 제가 보기엔 말입니다 부모님의 문제라기보다 우리 자매님의 문제가 많은 게 아닌가 지금 엄한 부모님을 자기가 끌어와서 좀 약간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음 근데 아마 우리 조은님도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교회에는 말로 하지 않지만 분위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분위기.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무도 너 그렇게 해라라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그렇게 조그맣게 말했는데 그 분위기가 있고 이 아이는 눈치가 빠르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중압감이 있을 경우에 엄마가 요만큼 말해도 이만큼 들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지금까지 그래도 고생했어요. 세상에서 제일 어렵고 무서운 게 신념보다 더 강력한 게 종교적 신념이거든요. 그게 가장 보이지 않는 엄청난 무게감이었을 거예요. 엄마에게도 아버지에게도 그리고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성직자의 집안에서 자란 딸도 막 놀고 싶을 때도 못 놀았어요? 어땠어요? 학교 다닐 때 저는 근데 반주 해야 돼가지고 아 반주 네못 놀았죠 아 근데 우리 선생님이 반주라고 하니까 또이 반주로 느껴지네요 <웃음> 약간 목소리의 느낌이 아 근데 저는 반주를 해야 되는데 밥 먹을 때마다 아씨 그냥 성찬식 때밖에 안줘 술을 씨 아나 진짜 아 반주 딱한잔딱게 아또 반주를 오래 하셨구나 교회가 작으면 집안 온 식구가 다 해야 되는데 맞아요? 어떨 때는 제가 이거 하려고 태어났나 아, 반주하려고 내가 반주하려고 태어났나 아, 당신은 반주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반주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아 그러면 나중에 가스펠 같은 것도 안 듣고 싶은데 너무 오래 들어버리냐 그래요? 음, 그렇는 않대요. 이제 말하면 자동적으로. 말하면서 자동으로 기회나 제가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아, 그래요? 네. 얼굴은 행복해 보이진 않는군요. <웃음> 고생했어요. 오랜 세월. 엄마, 아빠도 고맙고 미안해하게 생각할 거예요. 교육 전도사님이 해야 될 일을 딸이 다 했으니까. 그리고 이런 거 소개할게요. 완벽할 때 결혼하려고 하면 결혼 못합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으니까. 다만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그리고 결혼했지만 또 계획 이 있는 분이라면 전 이런 지혜로운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 건강한 힘이 있는 게더 좋습니다. 왜요? 내가 힘이 있어야 저 사람 짐을 져줄 각오도 생기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 짐을 져주다 보면 그녀는 그는 알아요. 그가 그녀가 나의 짐을 져주고 있구나. 그러면 서로를 존중하게 되고 예의를 지키게 되고 친절하게 되고 그러면 사랑은 깊어지게 되죠. 이거 엄청 중요한 말입니다. 특별히 결혼하기 전에 있는 분들이요. 그녀의 슬픔을 질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녀하고 결혼하지 마세요. 단언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녀의 예쁜 매력은 여러분이 오래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이미 그렇게 다른 여자를 사귀어 봤잖아요. 아버지하고 엄마가 평생 목회해서 사람들이 도움받은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구그 중에 한 사람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아버지가 그 일을 해서 혜택을 받은 사람이 꽤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반주하고 그래서. 며칠 날 결혼하시죠? 1월 12일 날. 그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웃음> 기도들 해요. 기도하시는 분들. 무슨 뭐, 다 좋은 날인데 기도들 해야지. 저는 평소 밝고 긍정적이란 말을 자주 듣는 편인데요. 오전에 교수님 강의 중에 삶이 너무 힘들 때 잠시 쉬어가라는 말씀에 울컥하고 눈물이 났어요. 저도 모르게 삶이 힘든 걸까요? 말을 이쁘게 하고 싶은데 유독 남편에게 이쁜 말이 안 나와요. <웃음> 남편은 나는 자연인날 많이 보시겠네요, 집에서? 잘하려고 하다가 이미 습관이 되어버려서 안 좋은 말투로 변하네요. 어디 계세요? 네. 마이크 한번 잡으시고요. 평소 밝고 긍정적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요? 네. 그래요? 네. 그런데 어. 오늘 힘들면 쉬어가라는 말을 했는데 눈물이 났어요? 네. 그 순간에 울컥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가끔 이제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들으면 울컥해지고 네. 혼자 예. 네. 음. 목소리가 엄청 빨리 바뀌시네요. 네. 이렇게. 긍정적이란 말을 자주 듣는 편이에요. 네. 맞아요. 눈물이 나요. <웃음>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 눈물이 나고 <웃음> 교수님 강의를 자주 들어요. 얼마나 남편이 불안하실까요? 정말 안 됐다 그분.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나, 나. <웃음> <웃음> 자 빨리 남편한테 마이크 줘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피해자는 남편이에요 지금 자 선생님은 우리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이 이런 거 알고 있으셨습니까 갑자기 밟다가 싹 어두워지고 탁 이렇게 시, 시니컬해지고 이런 게 있어요 어때요 아,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고요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고 그러니까 뭐 순간순간 이렇게 그 다른 환경이나 분위기나 술자석이나 그랬을 때 이럴 때는 이렇게 좋았다가 같이 저랑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자제를 하면은 자제를 시키면 정색을 하고 약간 그런 <웃음> 부분이 좀아 그래요 선생님 그게 심한 <웃음> 거 거든요 <웃음> 그게 심한 거고 선생님은 뭔가 어떤 힘에 눌려있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지금 그건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지금 많은 분들이 같이 느끼시는 거 같아요 지금 그, 그리고 선생님은 아내를 사랑하시거나 좀 두려워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 같고 아니면 그게 섞여 있는 것도 같고요 선생님 아내를 사랑하죠 네네 네. <웃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람이 말만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의 파우제나 어떤 그 호흡의 처리 이 모든 게 메시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주로 고개를 많이 떨구시네요 자 아내분 남편이 이러시는 거 알고 있었나요 네 언제부터요 네. 아 저희가 약간 특이한 게요 음. 이제 신혼 때 되게 많이 싸웠거든요 네. 신혼 때도 많이 싸웠고, 지금도 싸우긴 하는데, 좋을 때, 관계가 좋을 때 너무 좋은데, 한번 싸우면 이렇게 완전 극과 극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어서, 예. 제가 보기엔 그 문제를 선생님이 많이 일으키실 것 같은데, <웃음> 남편은 지금 문제 유발자는 아닌 것 같은데, 어때요? 속글히기 객관적으로? 그 모르겠어요. <웃음> 네? 아니 그니까 서로 성격 차이 같기도 하고요 아니 그냥 선생님이 못돼 처먹은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웃음> 성격 차이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 전 나도 남자 만나 많이 만나 봤잖아요 제가 선생님 저 남자 100만 명기억 봤잖아요 지금 저런 정도 남자는 좋으신 분이에요 어, 어 그래요? 네자 <웃음> <웃음> <웃음> 끝냅시다 끝냅시다 서로 각자의 길을 갑시다 자. 자. 그 저는 뭐 이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뭐 처음 선생님 잠깐 뵙기 때문에 뭐 제가 선생님 알 수도 없고 제가 보는 건 일, 지극히 일부니까 너무 제 말에 막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혹여나 그러한가 요렇게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잡으세요. 지금도. 예. 아, 맞아요. 예. 예. 자 보세요 지금도 아왜 받아요? 자음 근데 지금 선생님의 평소 밝고 긍정적이라는 느낌에서 저는 조금 바람이 좀 필요 이상으로 들어간 밝음이 아닌가 이런 느낌은 들어요. 그러니까 공, 공의 공 압력이 한 70이면 좋겠는데 한 85, 90같이 그 밝음이 빵빵하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튀거든요. 오히려 승차감이 더안 좋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이 밝을 때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웃음>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요 어... 자 그러면 남편분은 마이크 잡지 말고 제 말이 좀 일리가 있고 살아보니까 맞. 지금 두려워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바람이 70만 들어가면 되는데 한... 95, 80, 87 이렇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거는 선생님이 너무 순수해서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은 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조금 오래 노출되어 있다 보니 긍정적으로 더 살려고 하는 마음의 의지가 이 압력을 더 넣어버린 것도 같고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어떤 것 같으세요? 선생님은 좀 무난한 가정에서 자라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많이 싸우셨어요. 음. 어릴 때부터 많이 싸우셨는데, 엄마에 대한 정은 되게 흠뻑 받, 받고 자랐고, 아빠는 거의 아빠에 대한 정은 좀 없다고 생각하고 자랐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걸 엄마가 커버를 많이 해주시긴 했, 하셨어요. 음. 그러니까 지금 목소리의 느낌이 적정하다고요? <웃음> 예. 지금은, 아, 저는, 엄마의 그거는 많이 받았는데, 아빠는 그걸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걸 커버해줬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했을 때, 이 목소리의 느낌에 그 압력이 적정하다고요. 근데 다시 웃을 때, 음! 이렇게 또 돌아가버린다고, 이렇게. 왜냐면 하 예전 돌리던 그 방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이제 그런 분위기니까, 제가 이렇게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면 그 분위기를 마주쳐야 된다는 걸 알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밝은 애였는데, 그 밝은 것을 제가 사용한 것 같아요. 더 밝게, 더 분위기 좋게, 분위기를 좋게 해야 그 슬픔을 마주치지 않으니까. 난 이거 외에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긍정적이다, 분위기 메이커다, 네가 없으니까 분위기가 안 산다. 그러니까 난또그 얘기가 듣기 좋거든요. 왜요? 우리는 아버지에게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가 있어서 좋다. 그러면은 막내 몸을 희생해서도 막 그런 걸할수 있거든요. 막막더막 막막 오바도 하고 막또 남들이 칭찬해주니까 기분도 좋고 막 그런 바람은 막 98, 99, 102 남편은 불안하고 104, 107 <웃음> 남편은 또이 여자가 어디서 떨어지면 또 나한테 갑자기 또 어떻게 될까? 아 와이프가 어펜다운이 있는데 또 뭐라고 하면은 확 쏴버리고 그러면 난또 싸우기 싫고 또 와이프가 힘든 거 싫으니까 또 그냥 가만히 있게 되고 좀 이렇게 된것 같거든요 지금 제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점쟁이 같으세요 <웃음> 기껏 얘기해줬더니 나오는 얘기라고는 참 이건 점이 아니고요. 조금만 생각만 해도 다 유추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웃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일단 첫 번째, 엄마 아빠 싸우고 아빠한테 사랑 못 받고 인정 못 받은 나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밝고 사람들이 너 유쾌하다고 하 하는 것으로 우리의 칭찬을 삼지 말자 나는 밝지 않아도 소중하다 난 분위기 메이커가 되지 못해도 난 이미 소중하다 내 존재로서 이 말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마음이 될때 남편이 선생님한테 주시는 따뜻함을 온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봐봐요 목리도네 <웃음> 알았어요 남편한테 잘 할게요 <웃음> 그래도 예쁜 말 하고 싶은데 남편한테 예쁜 말안 된다 이런 것을 본인이 써서 문자로 보낸다는 것은 선생님 안에 남편에 대한 사랑도 자기 자신에 대한 돌봄도 다 있다는 뜻입니다 남편한테 영상 메시지 한번 할래요? <웃음> 남편한테 아니면 부끄러우니까 카메라에 다 되고요. 평상시 남편 뭐라고 부르세요? 자기야 이렇게. 자기야. 네. 네. 자, 자기야 자 하시는데 풍선에 바람 좀 빼고. 네. <웃음> 자기야 내가 너무 무뚝뚝하게 당신한테 굴어서 음, 당신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나 당신 많이 사랑하고 앞으로 말 예쁘게 하도록 노력할게요. 사랑해요. 아. 남편분도 한마디 하세요. 우리가 이런 기회 평생 자주 안 오거든요.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쉽지 않은 마음이었을 텐데 일단 속마음을 표현해 줘서 고맙고 그또뭐 100% 당신이 잘못하는 것보다도 내가 한 80, 90% 더 장사하는 게 많을 것 같으니까 <웃음> <웃음> 앞으로 이제 아. 뭐그좀더 위하면서 그냥 행복한 길을 바라봤으면 좋겠어. 저도 사랑합니다. 아. 저도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사장님. 사장님 저도 사랑합니다. <웃음> 개그 프로가 뭐고 웃겨 요 이런 게 웃기지. 저도 사랑합니다안데 지금.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대사. 저도 사랑합니다. 신입사원이 사장님한테 보내는 메시지인데 감사합니다. 선생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집에 힘든 일이 있어서 자꾸 부정적인 불안감이 큽니다. 그래서 매일 유튜브에 좋은 강연을 들으며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실행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24시간은 안 되고 문득문득 울음이 터지거나 화가 나기도 하고 아이들을 대할 때 로봇처럼 되기도 합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선생님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아, 우리 여성분이시군요. 지금도 그 집에 안 좋은 일은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네. <웃음> 아, 지금도 안 좋은 일은 진행 중이시고. 네. 음. 유튜브에 좋은 강연은 누구 강연 들으세요? 1번 김미경 원장님, 2번 해민스님, 3번 법륜스님, 4번 김창옥. 법륜스님으로 아, <웃음> <범윤수님으로> 시작해서 <웃음> 자, 좋아요. 계속해봐요. 엄윤수님으로 <웃음> 시작해서 그 다음에. <웃음> 네. 김창옥 강사님과 듣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음, 알겠습니다. 지금은 문득문득 문득 울음이 나고 화가 나는 거는 그 힘든 일,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아, 네. 음, 그래요. 그 전에는 아이들을 로봇처럼 대하진 않으셨죠? 아니, 조금 영혼 없이 민주적인 아. 단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전에? 아, 요즘 힘든 요즘, 일이, 아, 요즘 힘든 일이 생기고 나서. 예. 그, 아 아이가 어떻게 되세요? 하나? 아니요 둘인데. 네. 음, 민주적이고 자존감 높은 애로 키우고 싶어서 음. 그러니까 한 마디 한 마디 다 굉장히 생각해서 하는데 음. 얼굴이 웃고 있지 않아요. 음. 그래서 애들한테 많이 미안해. 음 그래요. 음. <웃음> 자녀교육을 얘기하면서 민주를 라는 단어를 얘기한 엄마는 제가 지금 처음이어서 지금 애들도 새엄마를 많이 원하고 있을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또 친엄마라고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또이 친자라고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서로 자 좋아요 <웃음> 어, 일단 우는 게 나쁜 건 아닌 것 같고요. 울음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아무도 내 힘든 상황을 못 알아줘서 나오는 서글픈 눈물. 두 번째, 누군가가 나를 알아줘서 나오는 서글픈 눈물. 네. 가끔은 저도 여러분도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거든요. 내가 뭔, 이게 무슨 의리를 하고 있는 건지? 왜냐하면 계속 우리는 그 일을 하니까. 예. 네. 근데 어느 날 어떤 계기가 되어서 그 외부의 사람이 자기를 알아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를 알아주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내가 힘들었었구나. 아 이래서 내가 그랬구나. 어 그리고 지금은 제가 보기엔 아이들한테 너무 잘해 주려고 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그렇잖아도 엄마가 힘이 없는데 애들한테 잘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민주적으로 사실은 그 지금 민주라는 게 아무리 들어도 말입니다. 이게 지금 5.18 이후에 제가 처음 듣거든요. 지금 이 민주가 나올 때가 아니고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쉼과 충전 그리고 조금은 그대로 내버려둠 왜냐면 그대로 내버려둬도 우리는 회복하거든요 조금씩. 우리가 생명이니까. 그러니 너무 아이들한테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애들한테 얘들아 니들이 다 느꼈겠지만 엄마가 요즘 좀 힘들다. 그러니 니들이 힘이 나거든 엄마를 좀 도와주라. 그럼 엄마도 힘이 날때 다시 너희들한테 밝은 표정을 지울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엄마가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도 좋다. 엄마가 너무 날씬하고, 너무 예쁘고, 너무 스타일리시하면 애들이 숨못 쉬어요. 지금 여러분의 애들은 숨 많이 쉬고 있고요. <웃음> 지금 뭐 엄청 신네 숨을. 그냥. <웃음> <아니야. 웃음> 이렇게 좋은 공기는 처음일 거예요, 애들도. 근데 엄마가 너무 바르고, 엄마가 실수도 안 하고, 나는 엄마야. 실수도 안 해야 돼. 힘들지 않아야 돼. 좋은 엄마가 돼야 돼. 이게 우리 안에 있는 힘든 에너지를 더 없애버리고 말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좀 모자라도 괜찮다. 지금은 좀 완벽하지 않은 엄마여도 괜찮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오히려 도움을 구할 때 아이들이 거기에서 성장하는 게 있을 거예요. 반드시. 그럼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엄마를 도와줘야 되겠 그러니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책을 소개해요.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저자는 해민수이 사지 말고 도서관에서 보면 좋겠어요. 도서관에 많이 있거든요. 그 제목이 얼마나 좋습니까?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지 않아도 소중해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가장 잘 성장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인정받으려고 성장하고 존중받으려고 완성하려고 하다 보면 항상 긴장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삶의 연주에 음악 전문용어인데 호흡이 불안정해서 나는 현상? 삑사리. 삑사리가 난다고. 삑사리. 잘하려고 하니까.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니 그래도 괜찮다는 말씀 드릴게요. 완벽한 공동체는 없으니 좋은 거 있으면 그 좋은 에너지 조인하고 또 조인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좋아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제말 믿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이니까요. <웃음> 마른 기침이 이렇게 많이 나는데 그 어느 누구도 물한컵 갖다 주는 이가 없는 이 슬픈 현실을 보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haken, I was reborn. I got another shot to make it to the top today. I'm pulling up the sutures, I'm ready for the future. I'm ready for the slings and arrows and the fortunes lost. And there's a voice that's buried deep inside my Don't u l l that is everything